일을 닦 <웃음> 우리 뭐? 아, 어차피 그 세거제야 돼. 네? 좋 그럼 다 목적으로 하면 되지. <웃음> 온거 닦고, 그립도 닦고. 안 되겠다. <웃음> <웃음> 뭐야 이큰 강아지는. 달아나면 야야야야야야야야. 빠. 헤이 스타. 나도 합대. 나도 들어가서 같이 쌍한다. 뭐야. 너너 머리 보면 비슷하긴 해. 아니나잘 구분 안 되긴 해. 오. 的看我看的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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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땡가든이랑 극땡이랑 합심할 줄 알지? 조금 과일, 과일 맥주 맛 어. 그런... 그 이랬는데 과일 들어가는 거야? 거야? 어. 근데 변화가 들어가지 않습니어 어, 근데 어떻게 저랑 네. 오렌지 향이 나네? 종호 맛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아, 요거 읽으면 방탄소년단이에요. 아. 방탄소년단? 방탄소 지비 정국 지민수가 랩몬서토 제이홉. 아케이레랩 퍼비타. 몬스터. 아이, 그, 바다, 바다, 바다, 바 바다, 바 바다, 바다, <웃음> 이거 이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여기 맞어. 토토가 사자 앞을 가로막고 멍멍치 됐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사대가 흐물적 물기시작했간 조금 네 화분 돼요? 고급 편지 끝까지? 그럼 진짜? 맞아 어필 꺼꺼꺼 어필 꺼 이렇게 타자를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이제 치울까? 야 그만 먹자 네, 네, 네. 아, 휴 그만 <웃음> 먹어라 아 정말 그만, 아, 그만 먹 그만 먹 아이 정말 <웃음> 그만 그만 <웃음> 아니, 그만 아니, 안 <웃음> 이제. 아 약간 아지네 어플 걸까? 어아 약간 나아지네 로만 거야 이렇게 으호 으호 으호 으호 으호 으호 이호 으호 으호 으호 으호 한쪽 무섭을 들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제가 젤에서 운동을 타는데 나 재밌다 저 먼저 <가>. 멈춰봐 멈춰! <웃음> <야>, 죽겠다고 <웃음> 죽겠다고 A few moments later One eternity later. 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후 h so, 후, 후 t j 후 후, 후, 후, 후 후, 후, w 후, o 후, e t j 후, t 후, h o w 후, o 후, h o w 후, o 후, h o w 후, o 후, h o who, who, who, who, w 이 o who, who, w 이 o w h 이 who, who, w h 야 손에 다 묻었을걸. <웃음> 아! 아! <웃음> 아! 오늘 만드실 술은 라거 그리고 페레일 스타우맥주를스타고부요아맥주를아 아. 흥믿줄, 흥믿줄. 아,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한맥주 말고 스타트 하는 주제 네, 네. 이제 모자란 <웃음> 시지 드시지. <웃음> 스타트요아국맥주맥주 <웃음> <흥믿줄, 흥믿줄. 웃음> 이좀 늘었네요. 에이. 에이. 이게 어떻게 튀었지이꿈냄새맡아봐 이 야, <웃음> 가까 가서 는 야, 가까이 가서 야,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이가 이게... <웃음> 이렇게 딱, 아, 놓치 네, 형이 만들어서 소리 오염됐던 게, 네. 우린 그냥 통에 담아서 그냥 잠깐 놓만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염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이 담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졌어요? 그건 기침감이에요 아, 그만 네. 갔는 아, 아, 한대 스위치야, 보이다 스위치야, 있습니다그요안 들어갈까요? 네. 네. 전공이 네. <웃음> 얼굴이 좋구나. 뭐? 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웃음> 어 너무 잘 보이는데 나 보이냐? 아니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네. <웃음> Preciso. 저거! 저거! 저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아, 저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보러 간다. 아, 보러. 딜이 딜레이. 아, 딜레이. 아, 아, 딜레이. 아, 나나나 아, 아, 딜이 아, 아, 딜레이. 요 아, 딜레이. 아, 딜이 아, 야 아, <너는> 아, <진짜> <웃음> <야. 웃음>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니, 이 야, 있어 <웃음> 야, 니가, 야, 니가 뭘치가거 봐, 아, 대박이다, 이거. 아니, 억울한 게, 이게 나이게 뭐, 이거 누가, <웃음> 누가, 누가, 누가 <웃음> 이거 아, 이게 뭘 치는 줄 알았어. 야, 대박이다. <웃음> 야, 야, <웃음> 야, 대박이다. 야, 아, 이거 뭘 치고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았습니다.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고생했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